여러분 둔촌주공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둔촌주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그 아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시행사가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았어요. 막 30%다. 뭐 20%다. 뭐 아닌 뭐 계약자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2월 14일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둔촌주공 예비 당첨자 일정에서 전용 면적 59, 84 타입은 모두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왜 이게 갑자기 다 완판이 됐냐라고 해가지고 관련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2억 초과 분양도 이제 중도금 대출 가능해졌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해질 거다. 아직은 아닙니다. 가능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률을 기대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정부가 규제 풀어서 됐다. 약간 이런 해석인 거죠. 제가 아까 전용 5구하고 8사 얘기를 들었는데, 둔촌 쪽이 좀 특이한 게, 뭐 특이하진 않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작은 평수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2구, 전용 4구, 크지는 않은 그런 평수들입니다. 어, 여기는 아직 계약률이 높지 않대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은 시세도 지금 받쳐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평수일수록 시세가 좀 공고하게 받쳐주고, 작은 평수일수록 좀 이렇게 못 받쳐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계약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공개하지 않겠다. 언론에서는 뭐한 60% 수준이다. 뭐한 800세대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이 작은 평소에 살아도 이큰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렇게 좀 작은 평소에 그런 빌라나 이런 데 살면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누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큰아파트의 작은 평소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다만 그게 이 가격이 되느냐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격 문제도 있고 시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경쟁률을 좀 살펴볼게요 전용 3구는 1.04 대1 미계약자 많은 거죠 전용 사구 1.55 대1 그래서 빠르면은 2월 말에 청약 고음을 통해서 남은 물량을 무슨 이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알수 있게 되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추진 중인 2월 정도에. 무순이 청약도 지금 자격 완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이 있는 사람들, 타지역 투자자들 살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은 지금 이 소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팔로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출 소식입니다. 대출을 한번 담영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